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갤럭시 S8이 나왔죠 갤럭시 S8이 나오기 전에 언팩 네, 행사가 있었어요 네, 뉴욕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,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와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한번 따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옛날 핸드폰이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핸드폰 2000년대 핸드폰 그리고 마지막 2017년 핸드폰까지 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진짜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 비슷하게는 따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배경서식 검정색으로 채워줄게요. 그리고 갤럭시 S8의 베젤을 좀 한번 따라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원래 없기 때문에. 자,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주시고요. 그리고 살짝, 살짝 각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다가 또 하나의 도형을 그려줘야 돼요. 컨트롤 l s h 키를 누른 채 오른쪽 길이 이동시켜서 조금만. 작게 만들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살짝 겹쳐줄게요. 이렇게 했더니, 어 위에 조금 남는 부분 보이시죠? 자, 이것이 베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두 가지의 도형을 이제 도형 병합을 할 건데요. 두 개의 도형을 클릭하신 뒤에 그리기도 우서식, 도형 병합 들어가셔서 조각을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슷하게는 나와요. 자,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, 선 없음, 흰색으로 바꿔줍니다. 오, 비슷하게 나오죠? 자, 이것을 그룹화 시켜서 중앙으로 옮겨주고요. 안쪽에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게요. 자, 마우스 오른쪽 새 슬라이드 눌러주신 뒤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양부터 만들어봐야 되겠죠? 옛날 전화, 그냥 80년대 전화기를 만들어볼 건데 그냥 도형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볼게요. 둥근 모서리 그려주시고요. 살 만만하게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 그려줄게요 좀만 작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옛날 핸드폰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어렸을 때한번본것 같기도 해요 진짜 컸어요 너무 컸어요 집안에 이렇게 큰 전화기도 하나씩 있었고요 요즘엔 많이 발전했죠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안테나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전 예 전화기에는 전 안테나도 있었는데 요즘엔 안테나를 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들어가셔서 선없음 네모상 검정색으로 채워줄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제가 하나 만들어놨었는데 이것을 색상은 파란색으로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채워줬고 중앙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. 1980S.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옮겨주시고요. 그리고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글꼴을 일단 나눔 스퀘어체로 그냥 채워줄게요. 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좀옛날에드폰 같나요? <웃음>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만들어봐야 되겠죠? 자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. 그래 복제를 한 뒤에 여기 있는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살짝 작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작게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그대로 그냥 바꿔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마지막 네 이렇게 안테나는 그냥 바깥으로 없애버릴게요 바깥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화면을 조금만 키워줄게요. 예전에 제 핸드폰도 작 이런 모양이었어요. 어우 진짜 그때는 이런 화면도 최선이었는데 이렇게 바꿔봤고요.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90년대 핸드폰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복제를 한 뒤에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? 자 여기 아래쪽에 만들었던 이 도형을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.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삭제해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좀 크게 만들어주고 화면도 좀 크게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. 화면이 아주 비약적으로 커졌죠? 자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색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요. 자 이것을 그대로 복제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도형을 슬라이드 크기보다 더 크게 키워줄게요 슈우.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키워주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텍스트도 2017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잘라놨었던 이 도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오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새 슬라이드 만들어주시고 검정색으로 배경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전환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전체적으로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그냥 밝기 변화를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모핑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핑 오 그리고 또 한번 모핑 오 그리고 여기서도 모핑 오.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전환 효과를 적용해 줄 건데요 아래쪽을 누르시면 여기 덮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덮기 효과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살짝 덮어지는 듯하게 슬라이드가 전환이 되죠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 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모핑 효과가 지금 시간이 2초예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한 0.8초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8 출시 행사가 곧 시작합니다 80년대에는 이랬는데요 90년대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2 0 0 0년대는 이렇게 변해왔고 마지막 2017년엔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지스상 유튜브였습니다 오 어떠신가요?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? 이렇게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